전류계는 그 전류의 세기 있잖아요 그 전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음. 일단은 그 0점 조절 나사로 이제 0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회로에다가 이그 뭐냐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은 회로에다가 직렬로 연결해요 직렬로 저건 직렬로 음. 네 그리고 플러스 단자나 플러스 단자에 꽂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에 꽂고. 음.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직렬로 연결한다. 음, 직렬로 연결한다. 네. 만약에, 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3, 뭐 30, 300이 나왔대요. 네. 근데 여기는, 어, 여기는, 여기 이렇게 꼈는데얘 연결했대요. 이렇게 꽂았대요. 네. 얘는 5고 얘는 50이고 얘는 500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결했으면 그럼 여기서 이, 읽을 때는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30만페요. 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